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쿨러 용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더워지고 여름이니까 룸에나 선풍기, 무선 선풍기 제품들을 뭐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이제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제품을 구입을 하시다 보면은 돈을 두번 쓰시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꼭 사야 되는 물건들을 세트 구성을 해놓으셨어요. 고군입니다. 오늘 캠핑용품 보러 왔거든요. 여기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 딱 좋은. 자, 여기 김포공항 롯데몰에 있는 벨루이트라는 이제 몰이고요. 광주점이 되게 제일 큰 매장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어... 감성감성하게 용품들 위주로 어... 보실 수 있는 매장이고요. 일단은 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여기는. 용품별로 오히려 더 세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 감성용품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뭐, 폴러 텐트들도 두 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벨로이드가 다른 용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쿨러 용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 이런 용품점에 오면 좋은 점이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로큰 웍스라든지 펠리칸, 요새 펠리칸도 많이 쓰고 좀 감성감성한 세트로케 블러를 한눈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새 펠리칸 것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디자인이 투박하고 브로크노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트로 하고 페트론분들이 좋아하는 감성감성한 제품이죠 색깔은 이제 핑크랑 민트랑 이렇게, 이렇게 매장에 오셔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을 하시면서 비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캠핑에 꽃하면 화로인데 이 화로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메이튼 꺼 제품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모양이 특이한 제품이긴 하죠. 금액 그 그다음에 이거 아스트라우스도 라지 사이즈가 10% 할인을 하고 있고요. 뒤면은 이제 스납 박스 또브로클린 거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납이나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박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고 컨테이너가, 오, 이렇게 더 저렴하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캠핑 일선도 이렇게 감성적인 용품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가격대 색깔별로 베이지, 그 다음에 블랙, 카키,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사사로운 소모품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 제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도이토미 레인보드 이제 화로 올라오는게 예쁜 제품인데 이거 겨울에 많이 쓰시니까 지금은 많이 쓰실 일이 없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체어들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몬테라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은 이 모닥 제품 많이 이용하실텐데 그리고 트레일 컨테이너도 우드 상판이랑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하루 배 테이블도, 이렇게 예전에는 우드도 많이 썼는데, 이렇게 스틸 재질로 된 거, 스코킹 것도 13% 할인된 이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로콜린 웍스 제품들이 많이 있네요 체어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캠핑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쇼룸처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제품은 네이처아크 건데 또 제가 품은건 그리고 요거 텐트는 보면은 코튼앤나우스가5와 텐트랑 타프랑 요 제품이 99만 9 0원이에요음코튼앤나우스인데 요거 입문용으로 성인 두분정도 이용하시기에 딱 좋거든요 요렇게 내부를 감성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이 타프까지 다 포함해도 원래 130만원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99만9천원에 가능하십니다 음, 응. 그리고 요새 요 제품 많이 구입하시죠 저도 이번에 캠핑때에 왔다가 본 제품인데 이타카 거 랜턴인데 최구고 구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감성적인 용품들이 많아요 이 더워지고 여름이니까 루메나 선풍기, 부선 선풍기들 엄청 많이 찾으실 텐데 요것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어, 요 색깔 은 카키는 제가 처음 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드린 모닥 거, 테이블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여름 되면 이제 벌레들 많이 퇴치해야 되죠. 요 벌레 퇴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카고 선풍 무선 선풍기도 그리고 저쪽으로 또 가보면 이제 키친용품들이 있어요.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구이바다 에디션이 이렇게 핑크 그다음에 크림 에디션들 이것도 이제 폴라리스 제품이에요. 폴라리스 구이바다고. 요거는 워낙 많이 쓰시는 호베아 큐브 또, 또 괜찮네요 가스 스톱인데 저렴해요 가격. 가격도 저렴하게 요거는 예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스 아머들도 이렇게 가죽 그 다음에 요거는 재질이 천인 것 같은데 9,900원에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고 바베큐 그릴도 이렇게 색깔별로 아 그리고 폴라리스 제품들이 이게 상당히 제품군이 많아졌네요. 이렇게 바람막이들도 되어 있고 번호 강연번호들도 있고요. 그리고 식기류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저도 캠핑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인센트들도. 감성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품이죠. 이게 컵도 우리 식기류들도 이렇게 너무나 탐나는 제품들이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요. 음. 모닥 제품들의 티타늄 엄청 가벼운 티타늄 세트도 버너 세트도 코펠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이스 텐트들이 라인업별로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또 앤턴이나 이제 식기류들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도 쓰는 용품들인데 여기 오시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식기류를 한 번에 세트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제품들을 뭐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솔직히 이제 고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제품을 구입을 하시다 보면은 돈을 두번 쓰시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감성용품들을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중으로 돈을 안 쓰시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다른 뭐 창고형 매장도 많은데 솔직히 캠핑을 이제 한꺼번에 뭣도 모르고 이제 막싼 것들만 사시다 보면 대부분 후회하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벨루이트 매장에 오시면은 누가 봐도 감성적인 용품들을 어.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도 이렇게 파시기 때문에 어, 저렴한 가격에 이중으로 돈을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이 쇼룸처럼 예쁘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구입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제품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입문자들이 쉽게 구입하실 수 있게 이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텐트,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과 체어, 그리고 이제 소품류들을 일목 요연하게 내가 뭘 사야 되는지를 종류별로 하나씩 이제 추천하는 아이템인들이죠. 꼭 사야 되는 것들. 우리 어디 장 보러 갈때 그냥 가는 거랑 이렇게 노트에 적어 갖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꼭 사야되는 물건들을 세트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폴라리스의 다른 텐트들도 이렇게 보기 좋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